반갑습니다. 천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보니까 어, 세입자 내 쫓긴다는 이런 지적이 이제 현실화되자 재건축 그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조합은 입주권 자격을 주던 걸 없던 걸로 원래 멘치로 이렇게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와있네요. 어, 재건축을 한쪽에서는 뭐 완화를 하면서 진도를 탄력을 붙여서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투기 수요자들을 잡겠다고 어 점점점점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충돌이 되죠. 어 충돌이 되면 어 어떤 식으로든 주택의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어 여태까지는 어, 전부 강화하는 것만 해서 그냥 실거주 안하면 분양 자격이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원래 재건축 지역은 어, 낡고 농물도 나오고 어, 주차도 그렇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어, 주변 인프라는 좋지만 집이 워낙 오래돼서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곳들이 재건축이에요. 근데 거기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은 분양 자격이 준다 준다 준다 이렇게 했었죠. 어, 그걸 이제 없던 걸로 원래 멘치로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 어,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라면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동안에 거의 1억이 올랐네요. 8일 그 KB국민은행 리버 부동산 월간 KB주택시장 시계열 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이 11억 4,284만 원이에요. 평균 가격이. 그리고 작년 12월에 10억 4,299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거의 뭐 1억에 뭐 준하는 9.7%가 올랐 거예요. 그렇게 올랐답니다.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결국 1년 만에 1년여의 논란 끝에 이제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집주인이 분양권 그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2년 실거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기존적으로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집을 아예 비워두는 거예요 실거주 그걸로 주소 이전만 해놔 놓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다 보니 멀쩡하게 집은 놔놓고 전세난에 허덕이게 하는 그런 일들에 부닥혀 있었죠 그동안 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근본을 없애야 되니까 2년 실거주 요건 자체를 다시 없던 걸로 그렇게 하겠답니다. 세입자가 4년 거주 보장하는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세입자 내 쫓는 실거주 의무 추진한 정부 결국 뱃기 들었다 제목을 일어놨네요 어 13일 국회에 따르면 어 국토교통위원회 그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제 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개정안에서 어,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만 솔랑 그냥 둘러뺐습니다. 제외시키기로. 어, 6.17 대책 때 원래 이제 그 발표를 내가 포함을 했는데요. 어, 투기가 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기에 주인이 실거주 인연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죠. 어, 그러다가 이 규제가 이제 팩지화가 된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어,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입법, 그거하고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이제 가능해져 있죠. 임대차 입법에는. 그러다 보면 최대 4년까지 세입자의 거주 요건이 그동안은 보장되는 게 임대차 입법인데, 조합은 2년 실거주 의무를둘 경우에 집주인이 당연히 실거주하려고 임차인,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법 지지가 서로 상충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당초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추진한 이유가 투기 세력 진입 차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면 백지화될 경우에 투기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미 그 주요 재건축 그 단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실거주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되는 걸로. 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 그런 사업에서는 조합은 지위양도 제한시점을 또쑥 당기는 걸로 해놨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진단 뭐 그것만 뭐 신청을 해도 거래가 제한된다라고 하니 이미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 실거주까지 요건을 이제 갖추다 보니까 괜히 그 집을, 멀쩡한 집을 활용 못하게 하는 그런 그게더 많으니까 2년 거주 요건은 빼고 다른 걸로 강화를 해놓걸 그대로 살리는 거죠. 집주인은 원치 않게 오래된 아파트를 이제 그동안 실거주 인년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했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하고 주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나가줘야 되니까 그래 왔었어요. 작년 그 6.17 대책 그 발표를 기점으로 이미 그 부작용들은 이미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미 현실화된 거죠.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물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초롱부동산이 있는 그요 대연동 목골역 근처도 레전드 아파트가 있거든요. 최근에 전세가 없습니다. 어, 전세가 없고 그동안 뭐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때 들어와 계시던 분들이 집주인이 이제 들어오거나 한다고 비켜 달라고 하실 경우에 주변에 비슷하면 집을 옮길 수가 있는데 새로 새를 놓은 곳들은 기본 몇 억씩 다더 올려가 세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걸지 많이 봅니다. 중간에. 어, 그, 이러다 보니, 재건축 단지는 임대를 주는 비율이 기본적으로 한 60%가 넘는데, 당연히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겠죠. 열악한 재건축,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근데 원하지 않아도 들어와야 되니, 당연히 세입자들은 쫓겨나야 되고, 이래 왔어요. 어, 그랬던 게, 이제, 계약갱신청구권도 못 쓰고 내보내, 보내야 하던 이제 그런 3,40년 된 그런 노후도가 심한 그런 아파트가, 그동안 선세도 좀 저렴한 게 많았죠. 그래서 부담없이 살던 그런 그게 이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다 비켜 줘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서울 핵심 요지에 서울 뭐 압구정동 이라든지 이런 좋은 자리에 또 가격들이 비싼 매매가는 비싼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아까처럼 저렴하게 세를 들고 있던 분들이 주변 생활 인프라는 다그 인근인데 나가라고 하니 굉장히 뭐 난감해 가지고 뭐 경기도 쪽으로 밀려나고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실거주 요건을 어 없애면 조합 승계 그 자격에 조합 자격에 실거주 요건을 없애면 관리처분 인가 나서 또 나중에 그냥 이주하고 철거할 때까지는 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정 부분 어 임대차 물량이 좀 해소가 될수 있겠죠. 어, 지금 그동안은 계속 뭐 2년 거주 실거주 요건이 있다 보니까 집도 비아놓고 뭐 물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었어요 그 압구정 현대 7차가 전용 245제곱미터 굉장히 크네요. 이게 직전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80억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6개월 전그 직전 거래보다 13억 원이나 뛴 그런 금액이랍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책 방향하고, 어, 물량 공급이라는 이 현실하고 서로 안 맞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항상 전세 세입자들이 갈 집이 없어지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뭐 임대든, 뭐 아니면 뭐 재건축이 어떤 물량이든, 주변에 구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어, 전세 물량이 좀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도록 해두고, 그리고난 뒤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서로 상충되지 않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서로 또 신뢰도 없고 그게 정착을 하겠죠 그 정책이 너무 땜질식으로 이거 좀 그냥 가격이 가네? 그러면 그게 맞는 정책 내고 어 저기가 또 가격이 가네? 그게 맞는 정책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과 정책이 서로 이가 안 맞는 거죠 어, 그 중에 죽어나는 게누니까 전세 살다가 졸지에 매득씩더 주고 전세 얻어야 되는 서민들입니다. 전세 드는 걸 내가 막 투자한다 이러면서 전세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주인들 뭐 투기 맞겠다고 했던 그거에 서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어, 요건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재건축 2년 실거주 없는 걸로 어느 지역 맞니? 투기가 열지고. 조정지역이나 뭐, 그냥 비규제지역은 원래부터 실거주요건 이런 거,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투기와 열 지구만 이런 게 해당이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니까, 뭐 신문 온갖 곳에서 이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 정도는 우리가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한 뉴스인데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 이제 7월 16일 12시까지 조롱소장은 집에서 두 번째, 슬기로운 유배 생활을 <웃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끝날 날이 다 돼가네요. 뭐 집에서 뭐 사무실처럼 얼마든지 프로그램 깔고 전화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일이 전화로 할수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레전드를 봐도 그래요 어, 우리 사무실 뒤에 있는 레전드인데 이게 부산이 조정으로 그 묶일 점에 그 점에 조정으로 묶일 점에 어, 레전드가 9억 7천 한 8백인가 그 정도까지 원래 그 신고가를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묶이고 나서 거래도 별로 없었고 아파트가 그러면서 8억 1 5 0 0까지 거래가 된 걸로 알거든요. 그 전에 호가는 뭐 10억 11억 12억까지 나와 있었는데 어, 그때 11월 달에 조정이 묶이면서 거래 금액이 그렇게 확 빠졌었어요. 그리고 거래도 안됐었습니다. 취득세 중가 때문에. 그리고 양도세도 물론 뭐중과가 되고 그죠 뭐 그래서 거래가 없었던게 거래량은 굉장히 작은데 뭐 한달에 뭐한너댓건 이정도 거래됐나 이렇게 싶은데 호가는요 지금 이미 조정 그 묶이기 전에 그 정도 가격대 와 있어요 그 정도를 오히려 넘어서 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거래량은 없지만 신고가가 계속 속출되고 있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전세를 움직이려고 해도 앞에 전세 만기 돼서 뭐 주인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계약형 신청구권못 쓰고 새로운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그 금액은 어림도 없거든요. 어 이게 그동안 서울의 일인가 했는데 부산에도 가까이에 이미 초롱부동산 근처에 이미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보면서 경기가 물론 뭐 코로나 다 풀리고 이래되면 회복이 되고 하겠지만 그 전에도 지금도 뭐 델타 변이가 어쩌고 이러면서 돈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 자금이 풀리는 하는 실물 자산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정말로 안 쉽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입지에 어, 주택수를 잘 카운트 하셔가지고 절세를 하면서 투자를 해둘 수 있는 물건이 있으시다 하면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뭐투기가열지구도 서울도 이렇게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하고 어, 물론 대선이 있어서 이런가 싶기도 하지만 어, 어쨌거나 정책이 늘 일관되게 규제일빈도로만 간다. 그게 천년만년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 그러면 어쨌든 나는 내 돈이 나중에 벼락거지가 안될 정도만큼은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초롱 부동산 유튜브를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 두시면 그래도 짬짬이 한 번씩 심심할 때 잠이 안 오거나 할때 들으시면 잠도 잘 오고 요 제가 재워드리겠습니다. 조금씩도 들으면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